사실 눈을 그냥 고렇게 그래도 저러가지 첫날인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안 오지? 선배님은 왜서는 부정적이시네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 현실 배우고 싶지 않은데요 어? 현실이 시공창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해해요 이해 시공창이뭔지 알고 알죠? 돈 없는 것만 시공창인가 혹시 남의 사정은 뭣도 모르면서 지만 짤리고 불행하다고 입에 칼 물고 죄 없는 사람들이 낯질도 되는 그런 불쌍한 인간은 아니시죠? 그것도 자의식 과잉 아닌가 아, 아무래도 이주에서 빠져야겠네요. 선배님, 아, 어떡해 수연 선 빠지면 진짜 망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제가 데려올게요. 아, 죠 네. 네. I don't know. 네. <웃음> 음. 니까 네. 약간 뭐 이쪽은 펼치면서 이쪽 보고 중요해. 수위서했종 시작하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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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어요. 면은 이게 접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안무를 만들. 그러니까 이 접시가 떨어지면 안 돼. 알아서 했어. 가 나와도 좋고. 코로나 죠이만여 자, 다 그만해요 뭘? 적당히 해요 더 예뻐지지 마또또또 또, 또. 아무래도 오늘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상하지 아니? 아 저기 어디까지 간다 하셨죠? 가평역이요? 저기 아. 저기 저기 뭐야 저기 한 3만 7천원 나와요. 예 갑니다. 소요시간이 저기 뭐야 오. 저기 저기 2시간 37분 정도 나올게니까 좀 자고 있어요.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승차감은 상관이 없어요. 아.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차가으 타는 차야. 아. 이분들 그냥 얘기를 하러 왔고요. 여준이라는 사람이 자충마음이 얘기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수현 덕분에 얘기를 할 용기가 생겨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러 왔. 온 플러스 다쳐가지고 걱정이 돼서 온 거죠. <목소리> 그렇죠. 여준이가 그래도 나름 꼬일라고 이마를 약간의 까무러서 까진 그런 친구처럼 모습을 하라고 스타일 변화를 줬죠. 응. 네. 다른. 영실이라고 다시 말해요. 영실이라고. 십일 년에 동생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사실은 준이가 약간 평박성이잖아. 네. 조금 더 따다다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해야겠다, 약간. 오만한테 <목소년단> 알리고. 동생한테 전화해야겠다. 어머니한테도 알리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과적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던데. 고생하실 아, 시간입니다. 최대한 아프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뭐해? 스틱밥 페이크. 이게 뭐야, 스틱밥? 으밥잘 챙겨 먹어요. 환기 자주 시키고 어, 엄마 응. 어, 씩 웃어주고. 하세요. 네. 주세요. 나가면. <목소년단> <목소년단> 네. 누구세요? 퇴사가 네. 뭐였 어. 무슨 역할이지? 자존심. 아. 아, 맥스가 생각는 사랑하는... 맥스가 누구야? 그냥... 대단한 사람이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요. 니가 여기 왜 있어? 광사장에서 쓰러진 건 기억나요? 다시 말해요 영양실조라고요 2021년에 동생한테 전화해야겠다 어머니한테도 알리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안녕. e n t n d e